맛있으면 많이 먹는 거야. 이제 다 먹네. 음. 응. 나봉. 음. 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는 날 제가 피자를 시켰어요 오늘은 미스터피자의 신메뉴 제가 또 매운걸 좋아하잖아요 바로 요거 하바네로마요소스가 들어가있는 미스터피자의 신메뉴를 주문을 해봤고요요 신메뉴는 가격은 22,000원이에요 2 2 0 0 0원에 피자와 그 다음에 요 하바네로 소스 그 다음에 제가 엄청 좋아라 하는 이콘솔롤그 다음에 피클도 다 포함이 된 가격이에요 개봉을 하면 요렇게 자 맛있게 할라피뇨 뭐 소고기 닭고기 이렇게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핫소스랑 갈릭 디핑소스는 기본으로 피클과 제공이 되구요 이런 코콘솔로가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의 구성은 자 우리 베란다뷰에서 먹는 하바네로 치킨 자 요렇게 빼면 이런식으로 소고기 닭고기 뭐 할라피뇨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자, 거북적으로 제가 첫 조각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뜬 다음에 얘같은 경우엔 얘만 먹는게 아니에요 요콘솔로를이렇게 음, 얹고 바로 요 하바네로 마요소스를 자요 하나 하바네로 고추 소스에 마요네즈를 더한 요 미스터 피자 스페셜 소스예요 자요렇게 해서 발라서 자음오오 어, 매운데? 오 매콤함이 멕시칸이야. 음. 자. 음. 음. 이 소스가 막걸리네 오음. 네스탈리아요 끝에는 음 맛있어서 일단 제가 처음에는 이한통다 주는 콘솔러를 모자랄까봐 조금 덜 넣었거든요 근데 이 아삭한 식감이 어, 이 아삭한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이 넣어볼게 자, 좀 자, 듬뿍 얹지고아이 소스 진짜 맛있다 결이는 못 먹겠다 매워서 자 이렇게 이 콘솔로 아삭함이 매력적이네 음. 제가 개인적으로 콘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아삭함과 매콤함과 이자의 토핑이 만나니 어 나봉 음. 어. 핫소스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 요 이거는 맛있다. 요즘 입맛이 좀 없었는데 음. 그냥 입맛이 좋게만들냐야 이 소스가 꼭 얘랑 안 먹어도 뭐 다른 거랑 먹어도 될것 같아요 요즘 뭐 워낙 매콤하니까 겨울 같은데 뭐 고구마나 그런데도 괜찮을 것 같고 와인 먹으면서 이렇게 평소에 먹던 크래커 같은데 여기다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래커에음 우와 이거 맞다음아 여기다 먹어도 되게 맛있네 요걸로 하나 더 입맛을 살짝 다운 시켜주고 같이 들어있는 피클 하나 먹어주고 다시 어 이게 입맛 땡기네 맛있네 그리고 오기 닭고기가 닭고기가 좋네. 음 22,000원에 한 판, 콘솔로, 피, 아니, 피클, 이거 한통다 주니까, 어, 훌륭해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, 그 미스터 피자 할인이 적용이 안 돼요, 요 세트는. 그 카드 할인, 카드 할인, 통신사 할인은 적용이 안 되니까. 음. 그점 유의하시고요. 뭐 그거 적용 안돼도 이미 훌륭해. 그래서 야 금세 금 금세 반판을 다 먹었어요 혼자. 왜? 맛있으니까. 맛있으면 많이 먹는 거야. 저리랑 먹으려고 시켰는데 혼자 다 먹네 음. 음. 음. 음. 음. 코운솔로의 아삭함과 이 하바네로의 고추의 이 매콤함이 아 이게 묘한 매력으로 매운데 계속 땡기네 매운데 자꾸 손이 가는 그런 맛 있잖아요 아, 나 이거 왜 먹지? 이러는데 아, 이상하게 자꾸 먹고 싶은 그런 맛. 아, 아, 아, 맛있어, 맛있어. 아, 혼자 다 먹어서 죄송한데요. 맛있어, 그만큼. <웃음> 요 베란다 캠핑에서, 응? 반대편, 맞은편, 아, <웃음> 사람들 보면서 이 먹는 요 맛, 응? 요 하바네로 소스와, 콘슬로의 요 바삭아삭함. 자. 음. 맛도 좋고, 식감도 좋아. 아유. 아삭아삭 씹히는 맛 들리시죠? 음. 음, 음, 다음 주에 또 시켜 먹어야겠다.